이겨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엄마 아빠입니다 댕댕아 댕댕이라 미호구나 우리 아기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돼 아기가 장난을 쳐서 오? 위험해질 수 있거든 막 락스를 먹, 먹는다거나 막 포크로 막막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기를 찾아서 빨리 보호해 주자 우리 아가야 우리 아가야 귀여운 아기야 어 이거 아기다 어 아, 늑대아기네 늑대아기 늑대아 아빠 아 너는 어떻게 몇 개월밖에 안내가 사춘기가 왔니? 아 어? 늑대아 아빠 저처럼 귀여운 아기 거짓다고아 비키 정말 여이똑떡뜨네 어디 갔니? 이야기는 미아, 내가 들을게 아이 뭐야 미안데나 미안. 미안. 미안. 늑대아기 놓쳤어 자. 아탁기 안에 들어가야지 여게 어디가 지금 많은 락스 하나 마시고 싶다 안돼 그런 거 먹으면 안돼왜안 돼요 비눔아 안돼 그런 거안돼 우리 애기 도둑놈인가 계속 물건을 뒤지네 마지막 아, 어, 락스. 락스. <웃음> 락스 먹으면 안돼 깨진 조각 먹어야지 <웃음> 와 유리 조각 엄청 맛있다. 와 배터리 맛있겠다. <웃음> 배터리 먹어야지. 칼 어? 집었어요 아빠. 그 칼에 들면 <웃음> <늘면> 안 돼. <웃음> <웃음> 어쩔? 야 애들이 날 때리는데 어떻게 뺐냐? 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유, 아빠. 엄마 저기. <웃음> 있어요. 야 애가 날 찔러. 야 이러지 마. <웃음> 야 그럼 위험한 걸 너가 왜 들고 있니? 야, 아니 애들 어떻게 뺐어 이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샷 샷. 낙수먹. 어 죽었다 <웃음> 진짜 일로와 아기들이 아무래도 말썽 너무 피우는 거 같아 어딨어? 배털이 맛있겠다 콘센트? 콘센트에 쏟아야지 요루야 따라와 너 너는 말썽을 너무 피운다 응애. 응애. 응애. 아빠가 아주 좋은 곳에 데리고 와줄게 어디갔어? 예? 문 열어라 응애. 응애. 수영장 들어가야겠다 응애. 아 놓쳤어 야 놓쳤어 수영해야지. 아, 수영할게요 아이, 숨을 못 쉬겠다. 헐. 아, 아. 아. 죽는 거 아님? 아, 죽겠다. 아, 아, 아, 아, 죽겠다. 아, 아, 아, 아빠 싫어. 아, 야매나, 늑대 아기좀 어떻게 해봐. 네. 왜 그러는데? 아을어지게안 네. 들어. 탈북야 네. 네. 중에. 네. 아빠 뭐해요 네. 네. 아. 네. 야, 얘네 좀 어떻게 해봐, 얘들아. 네. 얘가. 아! 비원해라! 아! <웃음> 아, 아빠도 전국 가고 싶어요. 야, 응 야, 야, 스토브에서 나와 임마. 응 거긴 아, 고기 없는 곳이었어. 아기돌보기 아안 해라. 네. 집 나갈래. 응애. 갈비 먹. 들어와. 응애. 이겼다. 자, 이번에는 밤새 생존하거나 집 전기를 복구하세요. 악몽. 이거 뭐? 오? 오 그... 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사이코패스 한리 들었지 난 악령이 들었지! 아, 어, <웃음> 미워하기는 악령이, 악령이 들었구나 오, 욱집 종료아다 오! 나는 들어, 악마가 오빠, 들렸다 그거 어뻐요, 어뻐. 난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마음에 안 들었어 예뻐, 아주 잘 도망치는군. 얘들아 엄마야 엄마. 박치기. 얘들아 <웃음> 박치기. 얘들아 조금만 진정할 수 있겠어? 박치기. 박치기로 한명 보냈다. 너도 박치기 만점 맞아볼래뭐 어떻게 얼굴 로, 나올 건데? 꼬꼬미들아. 뭐, 음, 자녀성 나를 그 도발하다니. 어 어떻게? 어떻게 돌아오? 죽겠다. 음, 음, 램프로 치버릴 거야. 아이 마음에 진짜 안드네 아악 악치게! 악치게! 미으로 갔다 자녀어아 이거 애들이 아니 이거 잡아 잡아 아 이거 잡아. 어, 아, 아, 아, 아이, 안 된다고. 이거 어떻게 나가 아 지금 감히 우리보고 악몽이란거야 이 녀석! 죽으라! 이럴 수도 너무 잔인해 헝그리 게임 죽을때까지 싸우세요 최후의 생중자가 어? 승리합니다 아기끼리 싸우는거네 한번나 그런 거, 거 자리면서 못 해. 로데? 어떻게 아기끼리 싸워? 한번 나. 아기끼리 싸우는 게임이라. 재밌겠는걸 싸워 오, 싸워. 오, 싸워. 오, 죽어. 죽어야 죽어, 밴지 들어. 죽을, 쉬. 쉬. 죽어. 죽어. 죽어. 내가 최강자치망치로 망치. 그냥. 너무 마오하망두 개를 분쇄기 그냥. 샷이. 샷이. 아, 나 죽었다. 샷이. 이일한다 내가 일등한다 내가 일등한다 내가 일등한다 망치만, 망치만. 내가 일등한다, 내가 일등한다, 내가 일등한다. 망치 망치만. 늑대라 리야, 늑대라 리야. 망치, 망치, 망치. 어, 멍자, 멍자. 이랜저, 리야 승리. 자 이번에는 <웃음> 우리 아기를 일상을 생활의 위험에서부터 보호해요. 좋아요. 네. <웃음> 나또악령이 같은 아기가 될수 있을까? 아기를 보호하세요. 악령이 깃든 아기. 아니 얘들아 응 <zu> 이거 어떻게 보호하는 건데? 알려수 있을까? 일단 응. 응. 아기를 찾아, 얘들아 아기를 찾아. 일단 콘센트는 콘센트 구멍을 막는 게 있고. 이이 집에가 누구예요? 응응응이 집에가 누구예요 도대체? 응애 어찌러요? 애요 뭐야? 찾아주요응응이응아 콘센트를 꽂을 위험해요. 텔레비전을 보지 마세요 어? 텔레고전 켰어 아니 아니 커가지고 이상한 거 봐야지 언니 그 이상한 거 아니, <웃음> 아니, <웃음> 벌써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아아난죽가고 아, 아, 아, 아. 있지 있지 너네는 돼지가 먹는 <웃음> 아 저지 어떻게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난 세탁기 속에 있지. 아니 안되겠다 너는 비타민이나 먹어라 응. 아안 네. 나랑 또 만나자. 어이다. 미요하기가 있어요. 나오아나오 <웃음> 뭐야? 미아기는 어떻게 장난칠 거죠? 비 <웃음> 맛있어! 비누를 먹 얘가 파 됐는데 얼굴이? <웃음> <웃음> 병에도 들어가게? 들어 봐. 아, 봐봐. 야, 이 녀석이 숟가락으로 쳐간다. <웃음> 야! <음> <nt> 야 숟가락을 콘센트에 어? 넣어가지고 죽었어요. 안돼 저 부모들이 우리를 죽이려 하고 있어. 네가 죽은 거야. 미호미. 호하기 일로 와 보세요 일로. 아, 마우치는 나를 죽인다. 미호하기. <뭔루> 미호하기. 미호하기 어? 이 숟가락 들어보세요. 자, 콘센트에 넣어보세요. 최악에 <웃음> 악령이 당신이 그러고도 부모야. 악령이 들어도 그래요. 지옥, 치욕, 지옥에 네. 가야 돼요. 저 사람. 악령 이야기도 못듣립니다 네. 네. 네. 야제대로 네. 네. 이야기 네. 제대로 네. 악령이 네. 들었어요. 들어보세요. 네. 머리, 저, 머리 저는, 보세요. 머리. 오늘 평보면 달해주세요. 가라. 파이어볼. 파이어볼. 일로 와 보세요. 네? 어린이 친구. 네. 잘로 와 보세요. 제가 몸 안에 있는. 악령을 빼드릴 거예요 <웃음> 악령을 단한 번에 빼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리어보세요 티마사였잖아 네. 자이 숟가락 들어보세요 네 숟가락 알겠다 네. 네, 콘센트 껴보세요 네, 네 숟가락을 콘센트로 네 <웃음> 아, 이래도 되는 거야? 이래도 되는 걸까? 아,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아기 뭐죠? 이게 이름도 뭐 기억이 안 나요. 악령이 깃든 아기요. 악령이 깃든 아기 플레이해봤어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안녕. <웃음> 네. 안녕. 여러분들 아니, 아니,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